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은 그 배우의 영적인 결정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그랬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영적 군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영적 전쟁터의 최전선이 바로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에 있는 이 말씀은 사탄이 속히 너희 발아래서 상하게 하신다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사도 바울은 로마에 한번족다 가본 적이 없습니다 죽을 때 그곳에 가서 순교를 당하지만 예. 성도들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좀더 체계적이고 구원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을 더 정확하게 말씀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보면 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주기가 되면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레마들이 나오고요 기시자들이 나오고 또한몇년 뒤에 어떤 주기가 되면 또 진짜 사이비 이단 집단 같은 그런 신천지 같은 그런 인간들이 나옵니다 신천지는 교회도 아니고요 신천, 신천지는 진짜 이단 집단일 뿐입니다 교주 한 사람을 위해서 교리를 만든 성경을 변형해서 만든 이단 집단이에요 거기는 교회라고 할수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거의 대부분 교회에 다니다가 열정이 있는 사람 말씀의 깊이를 원하는 사람 성형 공부를 많이 많이 원하는 사람 또 방언했던 사람 은사를 받았던 사람 교회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던 사람 교회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그런 충족을 채우지 못한 사람. 결국에는, 뭐, 구원과 관련해서, 구원을 더 정확하게 알고, 더 깊이 알고, 더 확실하게 하기를 원하는데,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너무 약하다. 깊이가 없다. 그래서 좀더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싶다. 그런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신천지가 역사를 잘 간파해서 쇠내 된 사람들에 의해서 거기에 미혹이 되고 휩쓸리게 된 거예요 신천지를 교회라고 하실 때 하시지 마세요 신천지는 집단입니다 집단 진짜 사이비이단 집단이에요 자 우리가 늘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통해서 접근에 들어갈 때는 로고스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확실하고 분별하고 을그 말씀이 가장 중요한 정통성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려면 레마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할렐루야 로고스는 로고스인데 잘못된 방식의 성경 공부와 성경 교리가 이단 사이비 집단을 낳습니다 자 이단이 대부분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첫째는 말씀의 변형 말씀의 이탈 말씀의 잘못 적용 말씀의 잘못 이해 다 이게 로고스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이나 그 생각이나 감정이나, 그 사람이 나는 이렇게 이런 말씀이 좋아, 나는 이런 쪽으로 해석하기를 원한다. 그것에 의해 그 방향에 따라서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이단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또한 가지는 레마 쪽의 이단인데, 레마 쪽의 이단은... 하나님의 능력, 은사, 개시, 치유 이런 능력으로 가다가 나중에 영적으로 미혹에 잘못 빠지는 경우에요 그게 뭐냐면 은사의 혼돈 다시 말하면 레마적인 부분의 혼돈과 혼란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개시가 잘못되거나 안 맞거나 옆으로 이탈하기 시작하면 거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레마는 나름대로 어떤 경계선 같은 것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서 경계선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 교회 우리 교회도 그런 데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사를 가지고 말씀이 있다고 하고 은사가 있다고 하면서도 자기 안에서 건너서는 안될 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느낌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느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올 수가 있어요 느낌으로도 우리 교회에서 있잖아요 주님의 교회에서 외부에서 처음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있다 성령춤도 있고 성령의 불도 있고 치유도 있고 병고치는 능력도 있고 성령춤 은사도 바로바로 바로 받을 수 있고 주님에 가면 성령의 불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외부 사람들이 또 오시잖아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전에 계신 분들 중에 어쩌다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주님의 교회에 와서 누구에게 상담 을 받으면 안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모든 능력을 다 받은 것처럼 행세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을 계속 해주고 계속 해주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다시 안 오게 된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김용도 목사님한테 직접 확인해야 되겠다 김지원 준서님한테 확인해야 되겠다 사모님한테 강연자 사모님한테 확인해야겠다 이렇게 또 전화가 와요 그럼 누가 그랬는데요 누가 그랬는데요 이렇게 생기신 분이요 저렇게 생기신 분이요 이런 분이요 이런 분이요 이런 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그래서 알고 있으면서도 하다 하다 안되면 그분을 불러서 부드럽게 제가 고민을 하는데 알고 있으면서 제가 그냥 주님께 기도해요 내 만을 내만데 내가 어떤 혼탁한 혼탁한 레마의 기질이 있어. 내가 기도해 보니까 내가 은사를 받아 보니까 내가 뭐해 보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음성이라고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엔 주님의 음성이 아니고 내 느낌이었어. 그래서 틀렸어. 그러면 이거 교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교정이 돼야 되는데 계속 이것을 우기고 계속 이런 쪽으로 계속해 나간다면 그는 결국 사단의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또 사단이 먹잇감을 한번 던져요 예수님인 것처럼 예수님의 음성인 것처럼 한번 딱 던져서 우리가 덜컥 물었어 물었는데 내 혼자 알고 나만이 알고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내가 결론 내서 이렇게 했는데 아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것을 주장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막 끌어들여서 하기 시작한다면 그는 분명히 발을 잘못 뛰어서 사단의 밀밥에 던진 그것에 낚였거야요 사단이 던졌는데 물었어 내가 잘못했어 손해가 좀 났어 영적인 손해도 있고 물적인 손해도 있고 그런데가 털고 깨달아 야 내가 속았구나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건전한 용성이 있어야 되겠다 혹은 목사님한테 이걸 좀 내가 좀 상담을 좀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 교정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되지 아 제사님 그랬어요 아 그럴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아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서로 나누고 정보를 나누고 교정이 된단 말이에요 신천지 이만희도 자기가 무슨 깨달음의 교리를 얻었어 어찌됐든 거기는 더 이상 교회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신학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야 거기 본 소속은 장막 성전 장막. 여러분, 장막성전 아세요? 오래된 이단 유제열. 옛날에 그 세모 유람선, 세오로 사건. 그거 다 연결연결된, 파생된 그런 집단의 원조가 유제열이에요, 장막성전. 그쪽에서 파생해서 나온거에요. 박대선, 문선명, 장막성전, 그쪽. 구원파. 구원파가 뭔데?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육신의 세상에 사람이 태어난 것도 생일이있는데 당신은 거듭난 사람이 거듭날을 모른단 말입니까 영적으로 거듭났는데 이러면서 그루스인들에게 들이밀어요 성령으로 난 것은 바람이 임으로 불며 어디에서 시작했으며 어디에서 멈춰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영어로 난 사람은 바로 그러하다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좀 하시던지 아니면 노면 하시던지 주님이 그러셨다니까 왜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 관원 선생이 자기가 구원받고 싶거든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가지고 계시고 율법도 알고 계시지만 율법에 있는 모든 상황을 예수님은 뛰어넘는 지식을 가지고 계셨어요 율법을 보완하던 것 율법이 잘못되고 틀리진 않았지만 그 율법으로는 한계성이 있으니까 율법을 부환하고 뛰어넘는 그런 엄청난 영의 지식으로 영적인 능력으로, 레이마적인 능력으로, 로고스적인 능력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알고 싶은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호기심이 있는데 영적, 지적 어, 그런 호기심이 있는데 그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알아들을 듯, 알아듣지 못할 듯 그걸 이야기했어요 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역인데 말로 알고 싶은 거예요 이해를 시켜서 이게 됩니까 영의 사람과? 그러니까 만일에 이만희가 내가 이렇게 깨달음 깨달음 얻었다, 난 이렇게 생각이 든다. 그래서 자기 혼자 궤변을 쏟아내지 않고 자기 안에서 이거 맞나? 이거 정확해? 그래서. 성경 박사 같은 목사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교리를 만들려고,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데 내가 이것이 맞습니까?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물어본다면 신천지에는 처음부터 싹을 아예 잘라버리고 생지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이단 보면 자기가 뭘 깨닫고 자기가 뭘 깨닫고, 자기가 뭘 깨닫고, 이렇게라고, 이렇게, 이럴 것이다, 저렇게 다 나름대로 소론, 볼론 결론을 내서 해나가는 거거든. 믿습니까? 우리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체험을 주고, 청과책을 갔다 왔어도, 결국에는 뭐예요? 말씀으로 승패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성경에는 있는데, 교회에는 없는 게 있어요.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교회에는 없는 것이 있어. 뭐 있을 수 있다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자, 그러니까 교회가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 1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정리하는 삶을 쭉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네. 성경에는 있지만 교회에 없는 것들이 있다. 구원에도. 구속의 어떤 단계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출애급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간접사 구원에는 보이지 않는 단계가 있다 할렐루야 자그 보이지 않는 단계가 뭐냐 신약에서도 출애급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단계로 묘사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죽음을 면하려면 어린 양의 피를 문님 방어 문설주에 발라야 한다 그게 죄사함의 시작이에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피가 우리의 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이 단은 또 어때요 피가 있어야 된다또피 예수의 피를 또막그 짐승 의 피를 막 발라서 그런 게 아니고 어린 양의 피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리고 애굽에서 벗어나야 되죠 구원 받은 사람은 세상적인 삶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세상의 삶을 그들의 문화나 그속에문화의 공유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완전히 미쳐서 빠져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애굽에서 벗어나기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애굽서안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애굽에서 뭐하러 있겠어요 그래서 예, 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애굽에서 벗어나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 힘이 뭐냐 주님의 말씀에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거기에 이제 인간의 호기심도 있고 영적인 능력도 막 예. 그러면서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잖아요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묘사하냐면 물세례 받는 거예요 물세례 모든 성도들 앞에 내가 죄인이었는데 오늘부로 나는 거듭났고 예수 이름으로 나는 세례를 받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 할렐루야. 근데 사단은 공격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표시를 하면 사회의 어떤 관계망을 통해서 공격을 해요. 직장에서 공격을 하고.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공격을 하고. 또 육체를 통해서 공격을 하고 영적으로 공격하고 내가 있는 이 현장이 영적 전쟁터야 이거는 믿습니까 내가 오늘 서 있는 이곳 일터 가정 교회 내가 있는 이 현장이 영적 전쟁터야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터라면 얼마나 현장에 살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어요 애국에서 벗어나려면 그래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좀더 전진된 구원의 방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는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기도했다 영적으로 산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따른다 그러려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믿습니까? 좀더 전진된 방식에 그리스도 따르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모르다가 중간에서 다 나가리 나가리 나고자 나고자 나고자 되는 거예요. 홍해바다 너지 그 물새를 표시하지 실제로 광야에 들어가잖아요. 광야에 들어가면서 내 안에서 순간순간 욱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음란 가는 물이 없음 양식이 없음 내가 원하는 파, 양파, 부추, 석류 이런 것도 없지 진짜 목마름을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느낌에 진짜 생수가 물이 없으니까 광야에 길도 없고 물, 마시는 물도 없고 매일 걸어야 되고 진짜 40년 동안 40년 동안 매일 걷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이건 뭐고 그냥 내가 실제로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과정이 이 세상이 고 광야예요. 그럴 때 이제 생수가 터지죠. 하늘에 신령한 만나와 또 메추라이가 막 날아오죠. 이제 어떻게 해요? 신령한 양식 먹기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으면서 영으로 이걸로 만족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또 죄를 짓지 말아야 돼 현실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에서 무너지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신천지로 와장창 갚아야 신천지로 아니 하우, 이만이 그 인간이 무슨 말만 하면 아멘이야 할렐루야고 무슨 할렐루야를 그런 데서 사용해 예? 하나님의 영과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영관 예?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 때에서 표현해야지 하나님을 찬양하란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고 무슨 남의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남의 여자를 이혼시키고 자기 만나라로 삼고 자기는 그 전에 여자가 있었는데 또 응? 이혼을 조 줬고 또 여자 데리고 오고 둘이 왕관 쓰고 말 타고 미친 짓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해도 유분수지 성경을 능멸해도 유분수지 자기가 이긴 자가 어떻게 그 짓을 할수 있어요 jms 정명석이나 거기나 미친 인간들이에요 진짜 자기 육욕을 채우잖아요 육심의 욕심을 채우잖아요 이게 무슨 하나님이야 이긴 자고 근데 사단이 집단적으로 역사하면요 그렇게 돼요 네. 생활에 그렇게 뒤틀려 있는데도 그 사람에게서 성경 이야기만 아멘이야. 그래서 그리스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앞에서 행동하는 것이 전부가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내가 음란물을 보느냐 도둑질을 하느냐 거짓말을 하느냐 뭘 하느냐 아무도 없는 데서 살면 참 편하고 좋은데 보여지는 삶이 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삶이그것이잖아 보여지는 삶이 진짜 삶이에요 아무도 안 보이게 내가 뒤로 딴 짓을 하는 건 이건 진짜 도둑놈 심보지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좀더 전진된 방식의 그리스도인을 대하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구약에는 있는데 교회에는 없어요. 뭐 이야기는 하지만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난 땅에 들어갈 때서 이제 영적전쟁이라고 하는데 땅백히 전쟁이 시작됩니다. 진짜 영적전쟁은 가난 땅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영성을다지고 내가 미혹시키지도 말고 미혹당하지도 말고 영적으로 살아야 되고 내 믿음을 지켜낸다 자기 내재적인 이 앞으로의 영적 전쟁을위 해서 준비된 단계라고 한다면 가난 땅에 가서는 이제 실제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요수화가 많은 경고를 하잖아요 실제적인 많은 지침이 있어야 한다 이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진 이유가 광야에서 무너졌지 가난 땅의 전쟁에서 또 무너집니다 다 정복을 하고 거기 정복할 때마다 그 나라에 그 지역의 왕들은 나무에 목을 매달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땅빼기 전쟁에서 여호수아 다음에 무슨 성경으로 넘어가죠? 여호수아 다음에 뭐예요? 아요한계시록에고 그런 분도 계시네요. 여호수아 다음에 뭐예요? 사사기. 사사기의 내용은 뭐예요? 땅을 얻었으니까 풍요로움이 생기고 풍성함이 생기고 그러니까 또 죄를 지고 죄를 지니까 또 어떻게 하나님한테 얻어 터지고 얻어 터지는 이유가 여우수와 의 정복 전쟁하면서 각 지파별로 다 분할했는데 그 지파가 마지막으로 전쟁을 수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난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야 싸움은 싸움 지겼다야 죽이는 거 싫다 저들도 사람인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봐주자 그래서 그 가난족속 칠족속에 남은 잔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각 지파별로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수십 년 지나서 그 사람들이 자라고 자라고 자라서 부모의 원수를 갚기 시작합니다. 그데 부모의 원수를 갚은 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는데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우상숭배할 때 그래서 사사기는 순환합니다. 하나님의 물질적인 풍성이 있었고, 죄를 또 짓고, 죄에 방심하고 방임하니까, 또,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의 내용은 전쟁으로. 전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시 강성에 해 이스라엘을 또 부수는 심판 역할을 또 노예로 포로로 끌려, 전쟁 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또 남은 자들을 또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국율을 베풀어 주시고, 한 사사를 세우시고, 그러면서 그 순환이 계속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가짜부터 악순환을 제거하자 근데 우리가 합리화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었어요 풍성하면 여유부리고 객기부리고 죄가 마련하고 막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여우수화가 많은 지침을 내리고 유언하고 죽잖아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우와만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은 신약의 시대로 들어와서 그때는 사사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감동해서 지도자들이게 했는데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다 지도자들이고 할렐루야 영적전쟁을 지금은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땅을 확장해 나가는 주님의 말씀이고요 그 땅을 확장해 나가는 데 실제화시키는 땅 확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요수와 가난전쟁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어제 천국 이야기 좀 했죠 천국의 좀 새로운 모습을 잠깐 간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힘을 얻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네. 천국에 가면 그런 상이 수도 없이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 정리가 안 돼서 막 들쑥날쑥 들쑥날쑥해요 들쑥날쑥. 네. 교회를 상징하는 큰 축복의 기둥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석 열매가 막 맺어지고 그 교회에 그 소속된 성도들이 천국에서도 계속 이어져서 기쁨의 열매를 따먹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다 자기 집을 지키다고 자기 집 옆에 그 보물 창고가 있는 자기 보물 창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열매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 죽도록 충성하는 자는 이 열매를 얻을 것이니라. 막 그런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이 보석에 그런 글기도 써져 있고 그걸 통해서 기절을 해요. 기절을 해자 여러분 그래서 영적 전쟁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사단의 정체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까발리게 하셨어요. 우리가 사람이 지나가면 눈 위에 지나가면 발자국이 있잖아요 발자국을 통해서 누가 지나간 지 알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거에는 발자국도 남기지 않고 흔적도 남기지 않아요 이 영적인 거그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정체를 다 부셔버리고 드러내고 다 깨버리셨어요 할렐루야 누군가는 어둠의 영과 사탄의 세력을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때그때마다 기도해서 계시가 열어져서 에스겔도 이사야도 14장 28장이 보니까 사단의 정체, 사단의 모양, 사단의 장식물들, 치장, 악세사리 하던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보이셔서 기록을 했는데, 직전 마귀와 싸워서대면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적인 존재로서의 대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너무너무 연약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처럼 한계의 제약을 느끼고 한계 어려운 환경에 노출이 되어서 기도를 하시고 대처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줄이시고 굶주리시며 잠 못자고 피곤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서도 성령의 능력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이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으셨겠어요 죽음을 앞에도 주님께서 얼마나 귀신들을 쫓아내셨어요 어떨 때는 풍성하게 잡수시기도 하셨지만 거의 대부분은 주님께서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저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백상 아브라함의 자서 성령의 물을 받는 거 성령의 물을 던졌을 때 누가 이 물을 받을 것인가 누가 영적 전쟁하는 군사가 될 것인가 누가 영적으로 더 강력한 하나님의 전사가 되어서 사단을 부셔버릴 것인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숨에서면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기를 원하는데 제자들의 수준이 너무 밑바닥이니까 주님이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실수하고 실패할 걸 주님은 다 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유가 있으시다 왜? 기도하는 소그룹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사도가 되기 시작하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제자에서 사도로 가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제자에서 사도로 가야 한다 제자는 성경공부라든지 제자는 어떤 수동적인 어떤 훈련의 목적이 있다고 본다면 사도는 권능의 차원에서 접근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사도적인 능력 다 사도겠느냐 다 능력자겠느냐 다 방언하겠느냐 다 병고치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 다 병고치겠느냐? 다 사도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능력을 못 받았으니까 나는 사도적인 능력이 아니야. 나는 병고치는 능력, 나는 기시는 그런 사람 못 받아.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엊그제도 이야기했죠. 기독교인은 역설에 좀 훈련이 되어야 된다. 주님이 자꾸 밀어내던 너는 은사자 아니야. 너는 이거 봉사해. 너는 물질 봉사 못해. 너는 평생에 가난해. 아이 그런다고 주님이 밀어낸다고 그렇게 욥 너는 이번엔 죽을 거야. 마귀가 이번에 너를 공격을 하는데 이제는 너 몸을 공격한다. 너는 이제 안될 거야. 욥이 이걸 알았어요? 몰랐단 말이야. 그런데. 때리면 때릴수록 더잘 돌아 때리면 때릴수록 도는데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돌아요 팽이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팽이의 논리가 그거예요 팽이의 능력이 그거야 어설프게 도는 사람과 제자리에서 얼마나 빨리 도는데 안 도는 것 같아요 중심을 잡아요 어설프게 돌면요 팽이성 여러분 아시죠 팽이 싸움을 하는데 딱 치면 제대로 돈 팽이와 어설프게 돈 팽이는 붙으면 나가 떨어져 버려요 그냥 어설프게 돈. 그러니까 어설프게 하지 마시고 봉사도 헌신도 기도도 확 새롭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안 그러면 피곤하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어렵기만 하고 신천지로 가버리고 그래요 우리는 이제 신천신주로 갑시다 우리는 예. 이만이 죽고 나면 또 이제 또 자기들 또 무슨 뭐 매뉴얼이 있어 가지고 다음 단계 또뭐또 하는 거예요 교회도 아니에요 그것들은 그 사람들은 교회도 아니고 사이 집단이고 총회장이라 기독교에서 총회장 하니까 자기도 총회장 하잖아요 절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단이지 역사니까 어떤 외식하는 행위를 자꾸만 갖게 돼요 그래서 이 형적 전쟁에는 끝이 없고요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사단에 대해서 하나님의 감정이 있으시다니까 그게 오늘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감정은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길 원한다 예수님이 붙어버렸는데대가리는깨놨는데 아직도 그 잔챙이는 활동하고 있어요 그 잔챙이들이 에베스 6장 10절 이후에 쭉 보면 나오죠 나라와 군세와 정사와 하늘에 는 악의 영들과 그 영들과 우리가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전 모든 영역에서 지금 한판 붙어서 계속 싸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팽의 원리를 기억하시고 겉으로는 우리가 후폐하고 약하고 별볼일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니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께서 지자들에게 다 일임하셨어요. 교회에 다 일임하셨어요. 예. 다 능력 자겠느냐 그런 말에 여러분은 좀한 번쯤 예. 주님 그렇지만 그렇지만. 능력도 받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은사도 받고 싶어요 그렇지만 축복도 받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리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물며 두세 사람 이상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누구든지 라는 말이 야 연구치겠느냐. 이거보다 더 능력이 있어요. 예. 누구든지 할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너는 아니야. 아닌 죽에 포커스 맞춰지 마시고,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한번 해보는 거예 이번에 그 병원에 신방 갔을 때, 그 아이고, 이 중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김, 김, 누구 집사님이지? 예. 김영순님 김영순 김형순 막그 병원 한규팅에서막 우리가 불사역을 했어요. 막빵는데 주님께서 얼마나 불똥을 되게 하시는지 우리 사모님과 나뿐만이 우리 팀들이 다 불똥을에 되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그리고 막 하루 만에 미음 먹으라고 그러고 죽 먹으라고 그러고 운동도 하고 곧 퇴원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은 우리가 건강하고, 잘 되고, 형통하고, 영적 전쟁에도 승리하고, 힘이 들지만, 아버지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여유 있는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간이 네. 합시다. 우리의 멸류관을 지키자. 할렐루야. 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예 감사합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더 많은 미혹의용이 역사할 것이고 풀어질 것입니다.